원희, 임헌우 상호연, 유태정, 윤희원, 황세윤, 안효석 선수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l e s 시간 많아지부정 선수 경기지부 박성훈 선수 A포트 대기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왼발 이들어왼요 왼발 왼발 이 은재 선수의 승리 승대 차기 승대 부어요 왼발 하다 왼발 하다 승대 차기 왼발 승대 차기 대진 13번 경기 강동훈 정원희 선수 승대 들어왔어요 왼발 왼발 들어왔어요대부어요 에이포트 이진경 오병호 김미옥 스판지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포트 이진경 오병호 김미옥 스판지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분 시작 이분. 요 번. 번. 박정민 선수 는대기해주시 100만 원짜리 1 0라만 원짜리 1 왼발 만 원짜리 100만 원짜 오케이! 0만 원짜리 1지0만시짜리 100만 원짜리 다0 0어 원짜리 100만 원짜리 들어가! 들어가! 리1 0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1 5초1 5초 다시!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심초, 10초, 1초1 0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승로 연장 2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P코트 김선우 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구 아! 김민준 선수 충남지구 김민준 선수 A코트 대기석으로 대기 바랍니다. P코트 아, 초등부 3, 4학년 임선우, 차호연, 우채영 윤지원, 네! 김재윤, 안효석 서상윤, 박영준 박영, 선수는 코트 앞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맞지마! 왔다 맞다 왔다, 왔다. 하단 맞지마! 바닥 맞지마요.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있으니 육천에서 부르시고 바니다 주시장 부르는시상대 육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수, 팀의 3, 4학요 우태경, 유지원, 김재유 안효석, 선윤, 박영수 선수는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상 선수의 대입니다 에이트 승판진 교체가 있겠습니다